우리가 남북커플로 결혼하고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아마도 문화 차이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음. 나랑 한 3년 살아보니까 음. 오빠가 느낀 문화 차이라는 게 있을까? 뭐 3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크게 문화 차이를 느꼈다고 라 생각 들었던 적이 없었어 근데 몇달 전인가? 한번 어? 이게 문화 차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같이 둘이 산책을 하다가 어, 오빠 하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파란 하늘 보면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이지. 나는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이 노래 딱 생각나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형이는 밤하늘에 퍼 이러면서 그 지금 최근에 나왔던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서 아 이게 문화 차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좀그 방금 오빠가 노래 부르는 거는 북한에서 부르던 노래인가? 그렇지. 북한에서 부르던 노래지. 음. 누구나 다 아는 노래? 나는 문화 차이를 겪은 적은 없는데 어. 사랑의 불시착에서 어. 에미나이아 마 이런 말 쓰잖아. 어. 근데 그거 월요일 오빠가 나한테 직접 했을 때아 어. 이게 진짜 북한 말이구나 라는 <웃음> 그런 감정을 <웃음> 아, 내가 진짜 북한 사람이랑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 어. 그리고 하나 더는 오빠 생일날 내가 미역국을 해줬는데 어. 오빠가 어 북한에서는 국수를 어. 먹는다. 그렇지. 냉면이나 뭐 그런 국수를 장수하느라 그런 걸 먹는다 했을 때, 아, 아. 그게 조금 다르구나라는 아. 거를 느꼈지.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결혼 전에 <웃음> 오빠 이상형은 어떤 여자였어? 이거 말해 말해도 되나? 편해, 편해. 아 편하게 그래. 편하게. <웃음> 나의 이상형은 내가 다리가 짧고 키가 작다 보니까 다리가 길고 그리고 키가 큰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봐. 이세를 향한 욕구였네? 아니 뭐 이세, 딱히 뭐 이세를 향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한테 끌렸어 음. 어.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랑 살고 있어 오빠가 혼자 산지 거의 한 10년 됐나? 10년 넘었지 10년 넘었지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보니 음. 이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잖아? 음. 장단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혼자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잖아 막살수 있잖아 편하다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으니까 축구 보고 싶을 때볼수 어. 있고 보고, 축구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밥 먹고 싶을 때 먹고 근데 대신 혼자라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외로, 외로웠고 어, 이거는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어떤 공동체에서 해,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그랬는데 어,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게 편안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 그럼 내 마음도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어, 둘이 같이 살, 살아야 되니까. 맞춰야, 가니까. 혼자 살 때의 그러한 자유로움은 없는데. 근데 그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주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결혼을 추천한다? 우리 축구팀 동생들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웃음> 다음은 내가 오빠랑 결혼하고 느낀 게 한국의 이혼율이 되게 높은데 아무리 뭐 이렇게 우리가 부유해졌다 한들 삐어지는 과정은 엄청 많고 사실 나도 그런 과정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오히려 내 성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고, 응. 그러니까 오빠는 북한에서 자랐을 때뭐 식량 같은 건 많이 없었지만 되게 따뜻하고 끈끈한 가족 아래서 살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나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응. 오빠의 어린 시절은 혹시 어땠는지. 우리는 대가족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세 명. 그리고 아빠, 엄마. 아, 오님 너무 힘드셨군데 <웃음> <웃음> 아니, 엄마, 우리 엄마 성격이 되게 좋아가지고 잘 지냈는데, 우리 고모들이랑도. 근데 이제 내가 남자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조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거의 못 알아봤을 때. 그래서 나는 항상 안겨다니고 항상 사랑받고 어릴 적 나의 어릴 적은 행복했지. 10살 전까지. 10살? 어, 10살, 열 살? 어열살열 탈북 하기 전까지. 고난행군이 오빠 열살 때야? 고난행군? 어. 그렇지 열살 정도 때 시작된 거지. 그게 어린 열 살에게도 체감이 될 상황이었던 거지. 그렇지 뭐 일단 배고픈 상황들이 생기니까. 음. 어. 근데 그 전에 고난행군 전에도 북한 연합 식량이 많지 않으니까 식량이 음. 그 전에는 이제 부족한 걸못 느껴서? 그 전에는 괜찮았어. 배고파던 쪽은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응. 어... 그래서 나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면 서 살았고, 북한에는 그 남존여비 사상이 응. 한국보다 더 응. 심한 곳이기도 했고, 내가 또 장손으로 태어났고, 응. 내가 내 위에 누나가 한명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생후 얼마 안 지나서 일찍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더 귀한 거지 그러면 10살 때 오빠가 13살 때 중국으로 갔으니까 음. 10살 때부터 13살까지가 식량난이 엄청 심했을 시기였네 그렇지 그때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탈북할 때고 학교에 10살이면 학교를 다니잖아 다니지 그때 학교에서 막배급뭐 식량 나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학교에서는 없고 학교에서는 없는데 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던 그 가난은 뭐냐면, 어,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초등학생들은 그 정부에서 이제 선물이 나온단 말이야. 선물? 선물. 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씨 패밀리의 그 생일이 되면 어. 선물을 줘, 학생들한테. 어. 근데 그 선물 봉다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 비닐 봉다리로 이렇게 어. 포장이 돼서 나오는. 처음에는 이게 엄청 풍성했어, 양도 많고. 근데 이제 권한의 행군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음. 이제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는어 애들한테는 선물이... 어, 그렇지 우리는 이게 엄청 기다리는 건 하루 한해 중에 수령님 생신... 어... <웃음> 그런 게 체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오빠가 13살 때 중국으로 갔잖아? 음. 근데 어린 나이니까 뭐 영문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갔겠지만 음. 그때 이제 도착했었던 중국의 모습은 1 3살의 예레미가 봤을 때그 세상은 어땠어? 일단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 그게 가장 큰 거지 왜냐면 배고프던 상황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갔으니까 일단 배고프, 배불렀고 고배 어리니까 일단 편안했고 뭔가 이 풍성한 느낌? 뭔가 이 허전했던 것이 배가 불러서 그런가? 이 허전했던 것이 이렇게 꽉 채워지는 느낌? 그리고 막 다니면은 뭔가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막 있잖아 그런 것처럼 상점에 가면 막 다양한 상품들이 막 있고 그거를 내가 살수 있는 그런 것들 응,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나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북한에 상점이 <웃음> 없나? 있어 상점이 있는데 마을마다 구경 상점이 하나가 하나씩 가하나 있어 아 사랑해 볼 시장에서 봤는데? 어뭐 <웃음> 어, 비슷한 건가? 비슷할 수 있어 국가에서 지정된 가격에만 파는 물건들이 이렇게 쫙 있어 물론 상품들도 쭉 있는데 아... 보통 어린아이들은 게... 어, 잘안 가거나 부모님들이 가긴 하는데 음... 뭐 나는 거기 갔던 기억이뭐 한두 번 엄마 따라서 갔던 적 있었나 모르겠네 아니 어린아이니까 뭐 공안을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건잘 몰랐지 그런 건잘몰르지 중국어가 되게 생소했을 텐데 뭐 근데 이제 뭐 중국 친척들도 다 조선족들이고 아... 한국말 할줄 아니까 처음엔 친척집에 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친척집에서 선교사님들 공부하러 가는가? 친척집에서 어 이제 지내는데 어 옛날에 1960년대 북한에 잘 살고 중국에 못살때 우리 할머니가 중국에 있는 언니, 친언니 그리고 그 조카들 엄청 많이 챙겨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90년대 권한행군이 됐을 때 이제 도움 많이 받았어. 그래서 다시 도움을 도쳤구나. 어, 도움을 우리한테 줬지. 그래서 이제 친척들 집에 뭐 여기 뭐 며칠 여기 몇달 이렇게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어, 눈치가 보이잖아. 그래서 눈치밥 많이 먹었어. <웃음> 눈치가 보여서 친척 집에서 살다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나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따로 독립을 했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조선족 할아버지. 또 만나기도 하고 음. 한쪽 할아버지도 만나기도 하고 음. 이 연길 지역에서 그러다가 그것이 여유치 않고 잘안 돼서 다시 중국 내륙지역 음. 베이징 근처 베이징 근처까지 갔어? 어, 베이징 근처 하북성이라고 아. 거의 가서 이제 내륙지역으로 가서 완전한 쪽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았지 두 할아버지 두번 만나시고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는 중국어로 하셨나? 조금 해 어릴 적에 이제 중국에서 사시다가 우리 할아버지 만나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신 경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래 고향이 중국이야, 우리 할머니는. 어. 그래서 중국말 조금 하셨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까먹었던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바디랭귀지 쓰면서 했고, 중국에서 중국 할아버지, 한쪽 할아버지랑 살때 좋은 할아버지도 만나게 됐고, 나쁜 할아버지 만나기도했고 그러게 그 시대의 여성들이 음.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 많지 않으니까 북한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할머니야 음.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아버지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할아버지 만나서 이제 아버지도 중국에 잠깐 왔었고 었좀 음. 살다가 돈도 벌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응. 우리 탈북민 학생들을 공부 시켜준다더라. 응.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게 된 거지. 근데 그것도 가게 된 스토리도 우리 아빠는 처음에 반대했어. 응. 나 가려고 했는데 나는 가고 싶었거든. 왜냐면 집에서 뭐 공부한다고 하지만 학교 다닌다고는 하지만 다닐 수도 다닐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으니까. 응. 근데 우리 아빠가 반대했던 이유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간첩 스파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 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자체가 스파이다. 음. 그러니까 북한 자, 북한 자체에서 선교사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교육을 시켜 아. 정규 아. 교육에서 와. 나도 배웠고 우리 아버지도 배운 거야. 아. 그러니까 선교사들 하면 이제 나쁜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는 목사 아님 이러면 좀 약간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선교사 이러면 약간 나쁜 이미지가 있거든. 왜도 특이하네? 어, 왜냐면 그 역사, 북한에서 가르치는 교육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아빠가 반대했던 거지. 어, 내, 우리 아, 내 아들을 나쁜 사람들 스파이로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허락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뭐 처음에 뭐 중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뭐 성경 가르치고, 그,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많이 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교사님들이랑 만나서 한 1년 4개월 정도 성경 공부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살면서. 그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사실 그 성교사님들은 그때 오빠가 막 예수님을 엄청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음. 엄청 변화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말씀을 배우고 아 이게 예, 하님이 예수님이 존재하는구나를 이제 어쨌든 배우긴 하잖아. 지식적으로라도 배우지. 지식적으로 배잖아. 우그그 그 가치 하나를 마음에 씨앗을 심고 이후에 오빠가 복수을 당했을 때 진짜 생명이 이제 위협을 느꼈을 때 그때 아 예수님이 계신 걸 아니까 그때 찾아 그렇 그렇죠.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그 열매를 보진 못했지만 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어.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노고가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지. 맞아. 맞아. 이게 지식적으로라도 배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 음. 예수님이라는 존재. 음. 그래서 나중에 정말 감옥에서 얘는 보름 있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나 보고. 음. 그런 상황에서 안 먹이고 노동을 시키니까. 먹이긴 먹이는데 어. <웃음> 먹이긴 먹여. 그런데 그 먹이는 음식에 영양소가 거의 없고, 대신 배만, 포만감만 주기 위한 음식인 거고, 엄, 형편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일하는 강도는 쎄. 근데 전체적으로 감옥 내 분위기가 먹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인식과 어떤 배고프다라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모든 신경들이 다 먹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체중이 빠지면서 이제 되는 거지. 체중이 빠지고, 허약 2도까지 넘겼고 면회 올 사람도 없다라고 그러지 고하라고 하지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작업장을 왔다 갔다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뒤에 철통을 메고 뒤에 자갈 모래 가득 싣고 무거운 거를 쥐고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걸으면서 이제 소리내서 말을 못하니까 기도는 못하니까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지 눈물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지 그래서 막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다른 말할 필요가 없었어 할 수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는 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뭐든지 다 하겠다 그그두 문장이 기억나 그렇게 기도했고 뭐 매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몇번 했을라나? 한두 번? 뭐 많아 다섯 번을 안 넘길 거야.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고모가 면회를 오게 되고 그 북한에서 말하는 펑펑이 가루 그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가루 속도전 가루라는 그 면회 식품을 이제 넣어주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예, 회복이 된 거지. 그래서 살아난 거지. 그렇게. 그때 오빠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1년형을 받았잖아? 아, 안그랬으면다성인이었으면다 죽었어. 총살 당했어. 아니면 뭐몇 년짜리 감옥 가거나 근데 이제 19이였나? 아니요. 그때 17. 내가 2002년에 잡혔으니까 그래, 월드컵 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웃음> 한일 월드컵 보려고 엄청 흥분해 있다가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 배웠다라는 거, 선교사님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만났다라는 거, 한국에 갈려 했다라는 거, 이거 이거면은 성인이면은 그냥 거의 총살이고 총살 안 되면은 몇 년짜리 감옥을 가거나.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노동 시키고 음식 똑같아요. 제대로 안 줘서 굶어 죽게 하는 거야. 어, 똑같아. 요 거의 똑같아. 음. 나는 그때 고아라고 그랬고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음. 생일이 안 지났어. 만 십칠 세가 안 됐었어.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1년 대신 빡센 감옥에 갔었지 55노동달랜드라고 5로에 있는 어릴 때 오빠가 이제 고난의 행군도 겪고 중국 갔다가 북송 당하고 되게 청소년 시기에 많은 걸 겪었는데 오빠가 이제 결국에는 19살 때 혼자 한국에 왔단 말이야 그치? 그때 예레미가 봤던 세상의 모습은 어땠어? 일단, 한국의 첫인상은 공항에 내리잖아.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 고속도로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오잖아. 그때 4월 15일날, 16일날 내가 들어왔거든. 그 꽃이 막필 때야.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깨끗하고. 뭐랄까, 공기가 다르다 그러나? 왜 공항에 들어갔을 때 약간 그 풍기는 냄새 있잖아. 뭐 그게 향기인가? 향수 냄새인지야? 뭐 무슨 냄새인지 는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달랐어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고 중국과 너무 달랐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입국할 때였고 내가 살 때는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거치고 하나원 한학원 거치고 하나원에서 바로 이제 대한학교로간 경우여가지고 근데 또대한학교가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 안에 있었어 근데 그 고려신학대학원이 외곽에, 천안시 외곽의 산밑에 있었어 그러니까 음, 약간 컨널 게이아지 <웃음> <웃음> <웃음> 공항만 여긴 다른 나라다 <웃음> 이러고 산속에서는 다시 너, 너무 달랐지 너무 달라고 가끔 이제 천안 시내에 나가면 번화가 조금 화려한 응. 화려함? 사람이 북적북적한 그거? 어쨌든 자유가 있는 나라고 여기는 음. 삶에 대한 희망도 좀 비전도 생길 것 같고 음. 그렇잖아? 교육 받으면서 음. 이제 공부하거나 대학 가면 뭔가 해, 해볼 해수 있겠다라든지 음. 뭐 그런 희망도 생겼을 것 같은데 이, 있었지 음. 내 원래 꿈은 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는 거였어 아, 수출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었나아 수출이라기보다는, 무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뭐 그런 사람? 근데 어 그래서 내가 생각, 계획했던 거는 독일어,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그런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거든 그랬는데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 <웃음> 어 바뀌어가지고 근데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그런 생, 계획은 나름대로 이제 짜 봤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막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 그리고 철도 되게 늦게 들었고, 지금도 철이 좀 없지만. 그래서, 그냥 해피, 해피. ISFPA. 철형적이. <웃음> 그냥 해피, 해피 했어, 그냥. 어, 비록 산 밑이지만, 거기서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대안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고 음.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같은 대안학교에서 이제 곧 공부를 하면서 대입 준비를 했었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웃음> 그치 여기서 포인트인데 이제 내가 알기로는 오빠가 이제 대학에 가고 뭔가 현실을 마주한 음, 맞아. 여기 대안학교는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서로 어울렸다면 맞아, 맞아. 대학교에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아. 교육받고 잘 사는 친구들의 아. 그런 것도 봤을 거고 대학교를 갔을 때 나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처음 경험한 것 같아 뭐든지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시스템 수업을 뭘 들어야 되겠는 지도 잘 몰랐고 아, 그 친구들이 걸그룹 이야기하는데 내가 걸그룹을 어떻게 알아 <웃음> 그 친구들이 막 개그, 아, 개그 뭐 개그 콘서트나 뭐 우차사나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문화 차이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이제 문화 차이가 나오는 거지. 괜히 모르는데 막 따라서 웃고 말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지. <웃음> 이, 이게, 이게 분위기 눈치밥을 먹은 이 짬밥으로 어, 눈치로 이제 대충 어울리고 이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내 힘든 거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 나는 형들이랑은 괜찮았어. 형들은 오히려 이제 내가 동생이니까 뭐 챙겨주고 형들이랑 같이 우리 거서 또 축구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괜찮았는데 뭐 풀스 게임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동기들이랑 친구들이랑 나이 같은 친구들이랑 아니면 제 내보다 어린 후배들이랑 어린애 동기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두살 어린 동생들이랑 와 나는. 어 너무 힘들었어.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너무 몰랐던 거야. 그냥 검정고시만 봐서 패스해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딴 사람이야 나는. 기초 지식만 갖고 있는 거지. 기초의 기초. 근데 걔네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해드리잖아. 기가 놀렸구나. 기가 완전 박 죽은 거지. 내 대학교 때내 아, 대안학교 때는 나름대로 뭐 학생회장도 하고 뭐 나름 공부도 좀 한다고 하고 약간 좀 교만했던, <웃음> 교만했었거든. 대학교를 가니까. 와, 이건 나는 어린애야, 그냥. 일단 한국 사회 문화, 젊은 친구들의 문화를 모르잖아. 그리고 공부를 따라 못 가잖아. 실력이 안 되잖아. 아니, 지금도 어떤 문장을, 논리적인 문장을 읽으면 이게 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려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어땠겠어? 그때는 엄청 났던 거지. 아, 상, 상,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다들 남들에게는 뭐, 낭만의 캠퍼스다, 뭐, CC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진짜 헬 캠퍼스. <웃음> 헬, 캠퍼스. 헬 조선을 <웃음> 경험했네, 거기서. <웃음> 헬, 헬을 경험했지. 지옥이었어, 진짜.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밑바닥을 봤어. 캠퍼스를 걸어 다닐 때늘 혼자 다녔고, 내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항상 그 대학생들, 친구들은 반복으로 누구랑 항상 같이 다녔고 수강을 할때 항상 같이 듣고 막 이랬단 말이야 물론 이제 가끔 혼자 듣는 친구들 혼자 밥 먹는 친구들도 있었긴 했지만 지금처럼 혼밥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야 나는 머리를 들고 다닌 적 없어 맨날 땅 보고 다녔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바닥을 바닥에 바닥을 쳤지 바닥을 치고 있어. 그래서 뭐 휴학하고 뭐 학사 경고 받고 그랬지. <목소리>